마리 앙투 이리 오세요 땡땡땡 우리 이거 먹자 근데 게임에서 먹자 자 아빠 이리 오세요 마리빠 앙투빠 마리 앙투빠 이리 오세요 나는 마리를 누를고 누가 먼저 타나 보자 이리 오세요 자, 아, 이거는, 앙투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똑바로 앉으세요. 음. <웃음> 진짜 이것만 하려고 하면 긴장돼. <웃음> 이게 뭐라고. 누가 먼저 타먹을 수 있을까? <웃음> 엄마가 찢어놓고, 야, 지 엄마 찢어놓고. 와, 와. 찢었다. 어, 냄새 좋지 냄새. 어머나 통살이야 통살. 와와와 와, 와. 이거 기다려 기다려. 엄마 이거 하 저기 하고. 아이 고아 이걸로 게임 하고 줄게. 먼저 누른 사람 죽는 거야? 아니 아니 먼저 안 이긴 사람 물린 사람이 지는 거지. 어, 앙티야 네가 할 거야? <웃음> 비켜 얘들아. 말리 아이고. 아유, 쟤야, 니가 늦게 먹겠다. <웃음> 이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찢어줄게, 찢어줄게. 이거 찢어줄게. 자, 닭고가 응. 여기서 하나씩 먹어도 돼. 안 뺏어 먹어도 돼. 누가 뺏어 먹어? 마리발, 앙투발, 앙투. 오, 오이, 야, 니네도, 니네끼리 이걸로 으르렁 되냐? 깜짝 놀랐네. 뺏어 먹을까봐. 마리야, 이리와, 이리와. 마리가 주먹 들었어. 응, 이리와. 이리와. 앙투가, 응, 하니까 마리가 겁먹었어. 응, 자매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응. 앙투야, 왜 그래? <웃음>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자, 마리자. <웃음> <웃음> 으르렁대는 거첨 봐. 으르렁이 아니지 얘네. 자 마리야. 앙투가 마리. 으르렁대는 바람에 마리 여기 숨었어. 마리 겁먹은 거좀 봐. 응. 자매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리와. 이래서 야생에서는 힘센 놈들이 이겨먹겠구나 힘없는 놈들은 밥도 못 먹고 그지?